네 안녕하세요! 홍파이 여러분! 홍팡이요! 자 여러분 오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꽃게 수십 마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꽃게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에 들어가서 그 사이에는 절대 잡으면 안 되는데 8월 20일이 지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꽃게를 한번 잡아가지고 은혜랑 추베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꽃게를 잡으러 서해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해 서해 끝에서 끝이야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Oh. 이꽃개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맛없게 만들어서 은혜를 처먹이지? 자, 여러분은 꼭 게래기들 잡으러 어느 한 바다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개를 많이 잡았어요. 청게, 맹그로브 크깨 다시 꽃개 등등 잡았는데 꽃게는 제대로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맨날 삼촌한테 짤 받아가지고 잠깐 하나씩 얻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꽃게를 족대로 퍼가지고 추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꽃게 가이드 해주실 분인데 안녕하세요. 저 이리 주석 저리 주석이라고요. 이게 운이 좋게 백만. 김버스 좀요는기장세요 오늘 <웃음> 버스 좀 타러 왔고 나한테 절지 마라. 절지 처음 뵀는데 이렇게 보통 한몇 마리 잡으시나요? 잘 잡으면 일단 100마리는 좀 넘겠는데 <웃음> 아,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바라고컨텐츠잘 성공을 짓게끔 한 10마리나 아 그죠 그죠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가이드님 따라서 삐약이 3마리 가고 있거든요 3 3네 올해 마흔 셋이십니다 3세자이 <웃음> 꽃게는 무조건 날이 어두워져야 나오기 때문에 자 빨리 들어가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벌써 꽃게 탈피한 거 나왔다 탈피가 엄청 <웃음> 좋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 이제 나오네 이 정도 높이에도 꽃게 있나요? 이 정도에 있어요 자 이게 아 여기다 꽃게다 꽃게 꽃게 <웃음> 야, 자, 아, 맞지? 아이거 이렇게 다리 덜겄네 이거 살개 많은데. 자, 여러분, 이 꽃게가 금지체장이 있거든요. 두 윤갑장이 6.4cm 이상에 잡을 수 있습니다. 두 윤갑장이 뭐냐면, 요렇게. 확실해야 되니까 자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6cm? 아, 미안해. 다리만 뽑았다. 살피면 잘하니까 꺼져. 이러면 100마리 가능하죠. 야, 꽃게 또 있다. 이거 완전 꽃게 새끼인데. 아, 시체예요 시체. 미안, 미안. 미안. 아, 야, 야. 야. 눈뽕하지 마, 이렇게 들어. 야, 가이드님, 이거 슬리퍼는 뭔가요? 력이에요 <웃음> 침수할 수 있어서. 100마리 잡으면 이거 침수세요. <웃음> 가이드님, 꽃지는 좀. 이거 진짜 헤루질러들이 쓰는 거거든요 포세이돈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큰 거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기기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아얘샹크스 됐네 저그 저런, 저런 조그만한건 무조건 다방생꼬 꽁치 뭐야? 잠깐만 꽁치 잠... 전문이지 어. 야 아간벌레 빼서 먹어주실 수 있나요? 아이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물이 따뜻할 줄 아셨어요 형님? 제추도는 따뜻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 커요 커요. 와! 와! 큰데 여기까지 6점 딱야애매하면 방생해요. 아, 아. 방생해요 아, 생각보다 커야 되네. 혹시 제일 큰거잡으신실제 잡아주신... 얼굴만 해. 어. 어디 잡았어? 아니, 얼굴 작으신데요. 3.5도 나올 거 같은데. 아, 나이스! 바카지 바카지. 이 정도면 사이즈 괜찮은데. 일단 킵 할까요? 킵, 뭐. 킵킵 킵. 일단 하나 잡아 놔야 사기 시작하니까. 너 콘텐츠 불안해서 그런 거지. 맞아. 바카지 컨텐츠로 바꿀 수도 있어. 받아버려. <웃음> 여기도 물쩡안 줘. 지금 까먹님이 엉덩이로 훅고 와서. 엉덩이 진짜 나매 안 돼. 미켜. 미켜나. 왜 왜. 이다 이다. 잘 보시네. 역시 갈대님. 나 보세요. 아까 그러나 비슷할 것 같아. 아 안, 아, 안 돼. 6 5 7부터 아, 가져갑시다. 큰가요? 오! 아, 작다. 이거 4 나온다. 이거 다 꺼내지 마, 인데. <목소리> 계속 꺼내. 어. 저,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 또, 또, 또, 또. <목소리> 또, 또, 또, 또. <목소리> <목소리> 오! 내가 때요 정도가 7cm 나올 것 같아. <목소리> <요추권에> 되게 번거롭네, 이씨. <목소리> 오케이, 7cm. 요 정도가 딱 7cm. 지금 첫수확이죠 가이드님 100마리 돼요? 아, 죄송. 써버려? 뭐야, 나는 안 쓰고 둘이 쓰고 있네? 자리 있어버려? 또뭐 하나 만들었어? 다 만들 거야, 이제 어, 있다, 있다, 있다. 아, 나는 이런 거 잡히냐고. 심지어 관통이야. 자, 여러분. 근데 보시면 지금 굉장히 깊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가이드님만. 전신 수트 입고 저희 셋다가족장 저희 빠지면 바로 죽어요 어디 어디 데려갈게요 오케이 야, 크량. 우와 대 크다 들어줄까네 막 깊게 있어가지고 야, 야 이거 제일 필요도 없 아니, 야, 아니 야, 뭐야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어어, 야, 어. 형님이 하면은 이거 진짜 심해 <웃음> 너딱 바로 걸리나 7 5 7.5. 오케이, 7. 오케이. 두 마리 착취기 1타입이 잡았주세요 오케이 오. 자, 롱가롱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4 5 5 5 해가지고 <웃음> 이렇게 계속해 그 계속하면서 가네 부럽다 <웃음> 형님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이렇게 믿음이가 어광어다어 뭐야 광어다. 뭐야? 광어다. 뭐야 뭐야 뭐야? 진짜, 진짜 광호야 근데 이걸 어떻게 잡으셨어요 발에 밟혔어요 저번에 광호 9 9세지자리 손으로 잡았잖아요 검은도에서 별거 없네요 저는 발로 잡는데 99는 아니잖아요 이게 <웃음> <웃음> 원래 자기만 한거 잡는 거라고 <웃음> 원래 저 바지 보면 살짝 나와야 되는데 흠 광고인 거? 아니야 광어 같은데? 나게 된대아예 예, 죄송합니다 어. 이거 너무 아아 <웃음> 아, 이게 깊은 의미가 있다 욕한 거야 야 이거 세월이깨 아주 헤엄치는 거잘치고나펀치먹어라 어? 박하진데? 드럭 아이베이야 우와 얜 챙겨야겠다 그죠? 박하지도 맛있잖아 근데 꽃게가 더 맛있죠? 꽃게 잡을래요 형님? 꽃게 잡으러 <웃음> 저희 지금 물때 끝나가거든요 여러분 계란됐습니다 차 타고 4시간 왔는데 난 8시간 걸서 <웃음> 잡았다 <웃음> <웃음> 잡은 게 악어 집게네. 여, 오, 박하지 왜 이렇게 커? 이야 진짜 아, 크네. 여기 넣으면 네 거잖아. 또한 마리 나도 잡아놓은 거 있어. 원플러스 원이야. 어. 어, 근데 나 여기 피가 왜 가나지? <웃음> 왜 가나지는 뭔? 소리? 아, 나 당황했어. 예. 박하지가 꼬개보다 집게 임이 세죠? 훨씬 세요. 진짜 손가락 잘려. 아, 그럼 나안 할. 래 그럼 피 낭킹만 한번 하는 것도. 그래. <웃음> 고개야 어디니? 꼬개 고개 렉키야. 제발 나와 리발레키야. 고건님이 잡았다 말을 하고 있는데. 바쁘지 않은데. 한번 재볼까요아안 되네. 아, 네, 네, 네. 자 방생. 야, 우리 어, 그래, 그래,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우리 다 감옥 가이 렉키야. 가지라이 하래. 잡을 수 있어요? 뭔데요? 공신이맹그러브 <웃음> 크랩인 줄 알았어요. 오, 큰데? 아, 어, 예, 예. 예. 네. 꽃이 큰데? 뭐야, 광어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웃음> 어, 6개 뽑넘무 거의 7이야. 야, 나이스. 광어는 <웃음> 빼고. 어, 얼마나 불쌍해, 저거. 나이 회집 가야지. 광어는 방생해. 어, 방생해, 방는데 어, 길들였네. 오, 오평 형한테 오네. 다시 올려, 그냥. 지금 그냥 초장 찍어. 초장 나오는데? 어디? 어, 저 뱃지가 해봐. 는 초장. 3마이 됐다. 어, 뭐 잡으셨어요? 어, 이거 사이즈 되겠네. 밑에 거보다 크네. 들어가라. 여러분, 진짜 비슷해요. 지금 까방님이 사기친 거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솔직히 사기치는 걸 수도 있어요. 와, 개크다. 보이시죠, 여러분? 얘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 뭐야? 둘이 왜 꺼져?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헤드라이트 켜서. 오케이, 와, 개커 이야. 이거는 재볼 필요가 없습니다. <웃음> 내거안 꺼내도 되겠네. 에, 뭘요? 내거 이거요? 아니, 아니, 손가락. <웃음> 빨리 와, 빨리. 같이 취노셔 델타 2피요 위에는 안 되겠고, 아래 되겠다. 팔 <웃음> 되겠다,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6.6이에요? 6.6. 어, 밑에 얘는 안 되고. 한번 재볼게. 어디? 어, 리발. 꼬기 아, 잡을 때는 큰 거보다 작은 게더 나은 것 같아. 자꾸 걸려서. 상품선 살려야 돼. 지금. 어금깨무셨 <웃음> <목소리> 오 나이스 <오, nice>. 기 <목소리> 오늘 처음으로 웃으셨어? 오우 크다 크다 오 개코 개코 됐어됐어 아니야 야, 롱토팡 아니야 아니야 작았어 컸는데? 아이씨 예 형님? 아이씨, 아이씨. <목소리>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야 잡았어요? 개 큰데? 아, 야, 아, 얘빵 뭐야? 파파파 이야 아, 파이, 지금 다 흥분했어 세 보세요 평균 나이 35세 형님 좋아요 좀더 숙이세요 눈 박으세요 눈 박으세요 뭐예요? 바다산 인장 손 대봐 여기 어디요? 여기요? 아니 거기 말고 아 맞네 맞네 야간 거시기 이게 불을 한번 꺼주세요 보세요 우와. 이 야광이 됩니다 만지면 드실 건가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먹어. 아, 먹어 너무. 너무 먹어 너무 가스라이팅 아니야? <웃음> 커요 커요. 오케이. 와, 얘 진짜 크다. 들어가. 어느새 많아졌어. 아니 그 와중에 저 박하지 왜 이렇게 크냐? 저. 그거 내가 잡은 거잖아. 내 것만 한. 이야. 아, 아, 아, 아, 아, 예, 예. 예, 네, 놔주세요, 네. 놔주세요. 아, 작은 거한 마리 잡았다고. <웃음> 셋이서 가스라이. 네, 여기 또 있네요. 바다로추. 걷어 찰게요. 오, 크다. 여기 또 있어요. 이야, <웃음> 골뱅이는 보고님이 좋아하니까. <웃음> 잡고 오세요, 가이드님 골뱅이. 게레이야뒤저구나펀치 <웃음> <웃음> 먹으라 학콩치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이거 유단자였거든요 리발할게요 보셨죠 못 잡았어요 제으면나 학콩치 저거 딱 해가지고 아가말리 빼먹을게요 리발할게요 네. 놓쳤어요 리발 바뭐본것같은데야 <웃음> 나이스 나이스 넣어버려? 아우 캬 이익사이라 이럴게요 들어가 얘 박하지는 안 빼도 됩니다 자 끝까지 산책시킬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커플이에요 박하지 커플 오어 나이스 <웃음> 괜찮다 괜찮다 100% 합격이야 바로 딱 저렇게 들고 가신다고 계산책? 어마이 가스라이트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 <웃음> 사 이제 나왔는데 오케이 바로 여기 들고 갈게요 웨이크보드 <목소리> 예. 야, 잘 타네. 가평 빠지다니, 리발렛이야? 여러분, 보시면 지금 조류가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앞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근데 왜 저렇게들 안 나와? 빨리 나와! 사실 조금 더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안전할 때 무조건 빨리 나와야 돼요. 절대 욕심부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자게 나왔습니다. 이게 개뻘, 야, 야, 야! 보지야 내가 산책 계속 시켰는데. 살아 살아 아 살아있어. 아, 살아있어. 아이고, 산책 오래 했다. 얘한 시간 반한거 같아요, 거의. 미안한데 상마이보다 산책 오래 해줬네. 갔다고 <웃음> 조심하세요. 그 찔리면 비브리오 패충 걸려가지고요. 저는 기뻐요. 대충 세볼까요? 한 놈, 두 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뜨기, 장 1장생이 11장생 12장생 다한2마리 아, 되겠다 이거 내가 잡은 거 이거 가이드님이 잡은 거몸 날려가지고 루랄이야 이거? 이거 형님 거 이거 내 거? <웃음> 이게 내 거지 이거 크면 뭐해? 눈이어 <웃음> 생기기 쉽죠 아 진짜? <웃음> 저희가 4명이니까 한 사람당 한 5마리 정도씩 가져가면 될것 같거든요 와얘 진짜 크다 이게 제가 잡은 거잖아요 내가 잡은 거 <웃음> 썸네일이요? 어. 죄송한데 제 폰이에요 이거 아 진짜? <웃음> 오, 오, 오 손에 어, 뭐. 손잡고 아, 줘라. <웃음> 아니 야, 안돼 안돼 안돼. 다리도 포기 못. 해 다리는 <웃음> 왜 넣어? <웃음> 아이 오늘 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아 고생. 아 가이드님 아유, 진짜 아유, 고생, 고생 너무 하셨습니다. 많았습니다. 아 진짜 다음 꽃게 시즌도 에또한번 같이 하시죠. 너무 좋죠? 더 좋은 데로 될까. <웃음> 근데 <웃음> 오늘 죄송한데 골뱅이를 더 많이 잡으셨어. <웃음> <웃음> 잘, 여러분 이렇게 해서 꼭개래기들을 잡아왔습니다. 아. 나, 나, 나. 자 그래서 저는 아주 큼지막한 녀석들로 다섯 마리 딱 가져왔는데 음. 요거 음. 보이시죠? 깍두기 얘기. 박하지라고 하는 겁니다. 빈꽃게라고도 하죠. 자 생긴 새를 보시면은 뭐가 달라?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얘가 엄청 삐... 좋게. 그리고 또 색깔이 달라 그리고 얘는 쩐박이야 그리고 얘가 작아 그리고 어... <웃음> 얘가 부드러워 오 그건 나도 처음 알았네 되돌려 <웃음> 뭐야? 아니 아니 그냥 웃은 거야 요새 이렇게 웃는 거 연습하고 있거든 왜? <웃음> 너 기분 나쁘게 하려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요박하지도한 마리 짤짝 가져왔는데 요거는 꽃게랑 맛 비교를 한번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요 고기들로 어떤 요리를 할 거냐 뭐 하면 좋을까? 꽃디. 꽃게 꽃 버터구이를 한번 만들어서 축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꽃게 버터구이만 하면 조금 아쉽잖아요 자 그래서 한세 마리 정도는 꽃게 살만 적출을 해가지고 꽃게랑 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다 벌써 내가 다 하는 너 카메라 만든는데 귀찮다고? 아 여러분 변둥이 여러분의 대 대자... 김은혜가 이렇습니다 문동이 탈퇴하고 곰팡이로 넘어와 넘어 그래서 안가는거야 왜? <웃음> 너무 싫어서 넘어와 넘어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거 먼저 하는게 좋을까요? 닦았어요 이거? 아 아니요? <웃음> 또 얼마나 닦을려고? 여러분 은혜가 이런거 한번 닦기 시작하면요 아주 많이 받으면 박살을 내버립니다 개가 불쌍할 정도예요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 바로 뒤지러 가자 들어봐 대충 닦아도 돼 은혜 어차피 찔거잖아 모욕하러 가자 <웃음> 아, 다시. 와프야 닦는 <웃음> <웃음> 이유가 왜죠? 이걸 닦지 않으면 비브리오 페일증에 걸려. 비브리오 페일증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웃음> <웃음> 되게 잔이 나더노. 보통 이럴 때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하거든. 아, 여전히 조조조조 못하네. 야, 야, 은혜야, 거기 미세한 거안 봐도 돼. 여기 가있어. 괜찮아, 그거 먹어도 비브리오 페일팅 안 걸려. 여기 사이를 이렇게 닦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웃음> 치크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치크트크치크크> 치카 <웃음> 저 멀리 켜 박살 난 소리는 안 되거든요? 안심 괜찮아. 이제 이렇게 다 닦아줄게요. 잠시 애기너 귀여운 척해. 내가 언제? 여러분이 이제 다 닦아줄게요. 우리나라에서 닦아줄게요 얘기 못한 서른 살 너밖에 없어. 닦아줄... <웃음> 다 했어? 응저 멀리 꺼져 저 은혜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아주 미친 듯이 꽃게 손질 아 이번에 생각보다 못했다 발색도 있고 이거 진짜 안 지워져 락스 묻히려고 하다가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은혜가 병적으로 손질을 다 했으면요 일단 이개세 마리는 쪄줄 겁니다 자 그러려면 자 대형 찜기 자, 하나 둘셋왔어야 잠시만 왜 이렇게 커진 거야 목소리가 옛날에 비해 옛날에 모습도 살짝 보호시게하고 혹시 해줄 수 있어? 아 근데 그거는 좀 가짜잖아 <웃음> 가짜 연기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아. 하나, 둘, 셋! 멋, <웃음> 야 표정이 귀엽네. 이거 나만 볼수 있는 거잖아, 맞지? 아. 뭐야 이씨 에이왜 봤네 자 <웃음> <웃음> 이렇게 찜기에 물을 담아주고 <웃음> 찜기 게 <웃음> 바로 와야아 맞다 안아왜안한 건데 이게 너무 느려 <웃음> 내가 아, 지는 그래도... 느낌 아니야 너가 재는게 아니야 다시 한다아 아니, 잠깐만 <웃음> 일부러 그러는 거 너가 먼저 하려고 아, 아니야 <웃음> 나한테... 사람들이 이것도 재밌어요 너가 하는 거를 하나 둘셋 파이어 <웃음> <웃음> 마지막은 너야 결국 파이어 끝나자 이제 아 하고 뚝 떨어지잖아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게다 마지막 거거든 <웃음> 사기 큰 새끼 <웃음> <웃음> 자나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줄게 자 그리고 저기에 물이 끓는 동안 꽃게 버터구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바로 손질 한번 해볼게요 자요 3마리는 찜기에 들어갈 거 여기 바카지까지 3마리는 버터구이에 들어갈 애들인데 버터구이에 들어갈 애들만 다단손질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 뾰족하게 삼각형 이게 숫개거든요 넓적한 애들 있잖아요 자 요게 암캐입니다 이숫개 손질을 하려면 요 성벽 성벽감대기 껍데기를 벌려버려 성벽 껍데기를 딱 뜯으면은 안에 이렇게 롱구멍이 나와요 자요 롱구멍 잡고 열어버려 자 그럼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색깔 되게 구리지 롱이라고 하니까. <웃음> 아니야. 여기 가운데 내장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게 라감입니다. 이 라감이가 제일 더러우니까 뜯어버서. 뜯어버서. <웃음> 뜯어버서. <웃음> 계속 하겠구만 이거. 뜯어버려. 자, 여기다 제거하고 뇸뇸뇸 라가리 있죠. 라삭 라삭 뜯어버려. 자 그럼 이 가운데 이제 내장들이죠. 자 요거는 그거 왜 씻어? 내장 씻고 살만 먹는 거. 아. 그럼 <웃음> 냄새 맡아볼래? 띡. 롱이야? 롱이야. 씻어. 뭐야? 야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아주 깔끔한 게 살만 딱 나옵니다. 요 나머지 두 마리도 손질해 줄게요. 아 진짜 <웃음> 아니 이게 거북이래기 이거 왜 올리는 건데 이거 귀여워 <웃음> 아니 여러분 이번에 추석 돼가지고 러버니가 요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이거에 빠져가지고 이거만 계속 <웃음> 올리고 있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내밀어요 밥 먹고 있는데 요거 갑자기 금거북이래게 나타나고 여기 네개야이네마리다 유해 동물 붉은 기거북이야 갖다 버려 <웃음> 이거 아오야 붉은 기거북이야 이거 놓지마 버려버섯 뒤질래 <웃음> <디질레. 웃음> 여러분 이제 찜기에 물이 팔팔 끓고 있거든요 자 나머지 꼭 개래기들 세마리자들어러 갈게요 열어버려 뒤질래 <웃음> 멋있지. <웃음> 아오레메. 아오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소독. 거야. 자, 우선 요게 들어가라. 여러분 개를 넣을 때는 뒤집어서 넣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내장이 쏟아지니까. 아, 너한테 배웠지? 나. 그렇게 한게 아니야. 채널 성장하려면 은혜. 알을 조금 이렇게 덧맞춰줘야 되거든. <웃음> 다시 할게. 아.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지? 나.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하나 안한게 있어요. 성별껍데기죠요것도다 뜯어줘야 돼요. 뜯어 버섯. 재밌었지? 너 표정 보니까 요것도좀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벌써 내가 가져개 소리하지 마. 뜯어 버섯. <웃음> 올려버려. 올려버섯. <너> <웃음> 버려가 버섯이 된 거야 지금. 세종대왕님 이 엄청 혼나겠다 너 너는 레로랍니다 여러분 <웃음> 이렇게 하고 바로라 바로 가버섯어난좀 <웃음> 다르게 생각했는데 라가리버섯 아닌거 같아 괴롭았네. 자, 여러분, 이러고 20분 정도 아주 푹 짜줄게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다된것 같습니다. 바로 톤오프. 불 꺼버려. 아니, 여러분, 톤오프 할때 은혜는 뭐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거 없다고 저번에 놀렸는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쳐주시더라고요. 불 꺼로 해달라고. 불꺼 이렇게. <웃음> 이걸 위해서 또 다시 키고 있다, 이거. 바로. 불 켜. 불 <웃음> 힘 빠져, 나도. 열어봐, 서 다행인 것 같지? 모르겠어. 오, 야, 야. 잠깐만. <웃음> 아니야, 그거 되게 싫대. <웃음> 사람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은 열어버려 자 여러분 아가미는 역시 뜯어버섯 아싸 이제 내꺼다 쪼개버섯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살을 여기다가 다 빼줄게요 자 여러분 요거 뺄때는 숟가락 뒤쪽으로 빼면은 젓가락으로 잘 젓가락으로 빼면 되잖아 아하 그렇구나 설거지 물을 몇 갤만 개만... 조용히 해라그레라 그래 내가 할게 할수 있나? 예스 미군이야? <웃음> 야 이걸로 되겠어? 그거 잘 돼? 야야야야너 탈락 나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웃음> 이거 불편해 아니야 너무 뜨거워 어 얘가 겁이 없네 그리고 따가워서 그래 왜 따가운데? 안 따가워 보이네 나머지 다뺄 거야? 왜 한다 했지? <웃음> 잘해 상마이랑 커피 마시고 올게 상마 너 괜찮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야왜 아련해 어 미안해 와 여러분 이거 개국집이다 마실 거야? 먹어도 되는 거 같지? 몰라 진짜로? 먹어도 돼 어때 맛은 맛있지 좀더 먹어 어 무서워 다 익혔으면 비비로팽처에다 날라가 암살작전 같은데 달려버렸구만 근데 근데 너 어제 내일 했는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이게 은혜가 댓글 보고 괜찮다고 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얼마 전에 내일 하고 사과 쪽에 막돌 비비고 했던 그거에 굉장히 많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지금 일부러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웃음> 성물내기 <성물래끼. 웃음> 어, 은혜야 솔직히 말해도 돼 아니 안돼 어. 좀 더러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대세마리에서 나온... 잠시만 야 이거 막 뭐야 어. 이거 막 먹고 목에 걸리면 감살 아니야? 좋은 거지? 뒤질래? <웃음> 이거 버리자 개... 안 돼! 이거 뭐할 건데 밥 비벼 먹을 거야 밥이 있나 우리? 아니 열지마 왜왜? <웃음> 왜? 잠깐만 비겨봐밥좀 열어보자 199시간이 됐네? 아니 추석 때밥안먹고 음. 아이고 쉣다퍽 <웃음> 담는거봐 일단 199시간에 넣어둘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거야 음. <웃음> 왜 그거 이거 확대하려 그랬는데 아니 추석 때 저기 갔다 오고 여기 갔다 오고 하니까 엄마 이거 다 변명이야 평소에는 140시간은 찍어 뭔소리자 <웃음> 여러분 이렇게 꽃게랑 태그랑 게살이 다 발려졌으면 자 여기다가 릴라루 동그라미 담을때 원래 밀가루의 전분이야 아니야 전분 전분을 해야 얘네가 빡빡하게 뭉쳐져가지고 모양을 유지해가지고 튀겨지거든 아니, 요리 유튜버야 너 요리야? 몰라 응. 찾아보자 봐봐 밀가루잖아 우선 계란 한개 꺼내와 예 여기요 무서워 <웃음> 무서워? 어. 여기요 아 여기 있습니다 기분 안 좋아졌어 <웃음> 미안해 미안해 내려놔 예예예 예, 예. 여기 여기 아이씨 <웃음> 로무추 루추 루추 루추 루추 금 조금만. 조금만 넣어 이거 예예예 랄로금 아니 진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닫히세요 야! 이요아왜 이렇게 많이 아 아, 아, 아, 아. 해? 아아어 룩룩! 아아 하지마 다짐만 해 다짐만 해안 하기로 했잖아 <웃음> 룩룩! 다짐만 해 얼마큼 났죠? 이 정도 요 정도야? 오케이 들어가 오빠 안 하기로 했잖아 오빠라고 해주니까 이제 안 할게 그래서 야너 너 뒤질래 하고 때리고 막 무시하니까 나도 꼴받아서 한번 한 거야 <웃음> 그리고 뚜껑 닫아 룩럭 아니요 룩럭 말고 눌러아 이름 조금 조물조물 조물조물 조물. 위생장갑 껴예 <웃음> 별일 아닌데 같은 걸로 고주시키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진짜로 하지마 하지말을 바늘... 잘 모르는 거야? <웃음> 너의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다나 놀린다고 너도 적응 됐잖아 안 놀리면 서운할걸? <웃음> 맞아 <웃음> 여러분 댓글로 어깨 얘기 많이 써주세요 아 하지마 아 이거는 진짜 싫구나 많이 써주세요 밀가루는 안 넣어? 너 진... 전안 붙여봤구나 저는 좀 많이 안 해봤어 아나 네. 시집살이 추석 때 누워있던데? <웃음> 잘했어 사합니다 <웃음> 엄마 혹시 보고 있으면 은혜가 추석 때 누워있잖아 너무 오해하지마 집에서는 누워있어 <웃음> 됐어? 그리고? 밀가루 어느 정도 넣을까요? 조금 됐어? 지진다 <웃음> 아좀더해어꽤 하네 남왜 이렇게 이 <웃음> 붙지마 하지마 진정해 아 부어버려 뭐이 <웃음> 개쿨렬 <웃음> 우와 눈사람이당 수자 기다려 아직 욕안 깼잖아 삐삐 <웃음> 달달 롱롱.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 여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 은혜가 몰라. 결혼하고 집이안 가. 집이안 가. <웃음> <웃음> 자, 후라이팬. 땡! 그리고 바로, 튀김요. 롱롱롱. 아, 어. 자, 바로, 게살 롱그랑땡 투하. 눌러, 계속 주. 어, 붙었다. 하하. 아. 아 안돼 살려 살려 살려 살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 <웃음> 밥만 안 하지 이런 걸 잘한다니까 그럼 왜 밥은 190시간 동안 안한 거야? 밥 하는 게 제일 쉽너 때문에 햇반 대박 나겠다 맞아 광고 어필 한 번만 저햇반만 먹고 살았습니다 <웃음> 오 어깨는 거의 하늘로 쏟아네 펠프스랑 견줘야겠다 아 쏘리 쏘리 쏘리 여러분 표정 되게 안 좋아졌어요 손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정도는 지금 다돼 왔습니다 바로 물풀꺼 음, <웃음> 버려버섯 아 다시 버려버섯 <웃음> 자 여러분 꼬끼랑대 이렇게 완성됐고 자 다음은 바로 자, 수박기를 쫙 빼, 꽃게 두 마리에, 바카제한 마리. 자, 요리기들을 러터구이로한번 조사 볼게요. 그러면 바로 후라이팬으로 가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Yeah. <웃음> <웃음> 자, 얘도 까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이렇게 기름이 다 달라지면 꼭 걔를 이 바로 입자개안 잘라. 아, 가로로. 아주아주 아주 로운 질문이었어.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왜냐면요. 버터구이라했잖아요 자, 그래서 러터. <웃음> 이건 몰랐지? <웃음> 제발 그만해주세요 은행이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두번 받으세요 절두 번. <웃음> 거북이 지옥이다 <지웁니다. 웃음> 색깔도 비슷해가지고 칼로 자를 뻔했어 골도 <웃음> 보이시는 거북이래기 지우고 라삭 자이러터래기를 여기 사이에 넣는 거예요 어때? 일이지? 이거는 진짜 아무데서도 본적 없고 제가 창조한 거예요 이게 틈을 보고 아 버터를 사각형으로 자라서 넣으면 어떨까? 굉장히 르마트하다 <웃음> 오늘 진짜 여기 닦아 <웃음> 예 알겠습니다! 룩롱 <룩농! 웃음> <다음. 웃음> 잠깐만 거북이 넣는 거 아니지? 안 넣었어요 넣어놓을까? <웃음> <넌> <웃음> 네. <웃음> 주작 치자고 <웃음> 자 이제 되면 다된거 같습니다 바로 토너. 어. <웃음> 열어버려 우와 잘해버리겠어 <웃음> 꽃게랑 땡이랑 꽃게 버터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웃음> 저거 진짜 금도 아니고 몸에 안 좋아 쇠붙이를 누가 쪄 누가 금 아니래? <웃음> 금이야? 어 물어봐봐 <웃음> 아 리리 네자라버리 <웃음> 계속 완성했는데 이거 보세요. 은혜가 지금 월계수입으로 데콜 해놨거든요. 내 네, 감성적으로 찍어줄게. 잘하지? 아니 진짜 싫어. 이거 <웃음> 그 손가락 왜 저래 진짜? 5년간 만나면서 어. 제일 싫어. 진짜. <웃음> 베스트 중한 번이야? 베스트야. <웃음> 와 갑자기 정이 확 떨어졌어. 아무리 우리 장난쳐도 정떨어지단 말아 나좀상처 없어. 아정 떨어져. 터덜 터덜 터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한번 추매를 해보 건데, 여러분, 꽃게랑땡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자, 이 꽃게살로 동그라미가 만들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요 공급 너무나 없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전 하면은 바로 뭐에 찍어 먹어요? 간장 그렇지, 바로 릴리 소스. 요 릴리 소스에 뿌려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몰라요. 부모님들이 그냥 간장만 내주시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내가 우리 엄마 칠리 소스로 바꿔줘 우리 엄마 그래서 전 지금 800g 먹었어. 아니던데? 평소에도 800g 먹었대.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꽃게랑땡은 이 릴리 소스 다다 찍어가지고 다자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토베르으 맛있겠다 미쳤다 내가 여러분. 했잖아 응 고생했어 회사에 100%에요 여러분 와야 가만히 져있어 눈에 계속 찍으면서 지금 짐벌이라서 잘안 느껴지거든요 짐벌 빼면 은 거의 뭐 이러고 있어요 찍어줘 어. 알았어 그만 자칠래소스콕 찍어가지고 쭈룩쭈룩 대맛있지 다르지? 살자 <웃음> 여러분 꽃게랑땡이 사실 요거 하나에 지금 개 3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누가 요거 하나에 개 3마리를 쳐넣어가지고 먹겠어요 그래서 꽃게랑땡가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맛 자체는 진짜 일반 동그랑땡보다 훨씬 맛있는 거 같아 콕콕 찍어서 다 먹지 마 투베르 알겠어 x 자 와 그냥 대살 덩어리를 먹는 느낌이에요. 야, 근데 왜 계속 그런 표정이야? 달라고? 응. 아 줄게. 이거 반너가 먹고 반 내가 마무리하자. 왜? 어때? 두 번씩 먹었잖아. 진짜. 지금 얼만큼 먹길 원해? 그거 다. 이거 두개 다? 응. 고마워. 하나나네네. <웃음> 아, 네. 이거 한거 먹어 대신에. 아니 왜? 아니 리발레 그. 같이 먹어. <웃음> 알겠어. 아니야 먹어. 같이 이거 하자 아저 쑥스럽게 이거 왜? 나보자 따뜻 그래. 우리 다 쇼인도 그건 또아니 우리 개학 그런 줄, 줄 아는가 사람들이? 아. <웃음> <웃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추으으으으으으으으으추으으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으거으으야으으으으으으 <웃음> 잠깐 <웃음> 요새 그거 아니래 오. 따다다다다 따. 이거 아니야? 어. 두둥 넷플릭스요새 어. 그래? 고조 없다 그냥 두둥 그치? 딱 끝이네 두둥 입 베이겠는데? <웃음> <웃음> <두둥>. 아. <웃음> 여러분 얘네는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가위로 딱 해가지고 라삭 라무라이 자 그래서 제일 큰거다 잡고 먹어볼게요 야 아직 넌 기다려 자 여러분 후라이팬에 꽂어도 이렇게 타지 않고 아주 잘 익힐 수 있습니다 숯불에 구우면 숯불 향이 배워서 맛있겠는데 단점이 이 뒷면이 다 타버려요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음, 거짓말. 응, 음.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이게 버터를 확실히 많이 해야 돼 아까 버터 내가 많이 넣었잖아 버터 향이 미쳤어 나도 먹어볼까? 아니? <웃음> 나 조금만 줄래? 와 이거 촬영 안 해도 되겠는데? 한발꺼 먹을래? 어. 싫어 테스트 불합격 이거 보세요 바로 그냥 한번 던져 있는데 어 촬영 안 하고 먹자 약간 요런 마인드잖아요 아닌데? 웃기려고 그렇게 한 건데? 안 웃겼는데? 너떻게언희야 벌써 하나 끝났어 난나 해볼게 뭘 해볼 건데? 이렇게 급하잖아요? 해볼게로 통일이 시켜요 <웃음> 나 그거 해볼게 나 그거 만지고 싶은데 나 그거 해볼게 <웃음> 주릅주릅 <웃음> 어때? 근데 내가 원래 개를 별로 안 좋아하고 요아야 내놔 너 앞으로 개헌자잘돼 먹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거 뼈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껍질 같은 거? 이런 거는 있지 개가 어떻게 없어 그럼 숏프트 쉐이크랩이라고 있거든? 한 마리에 한 8만원 해 그거 사줘 사줘 아, 뭐 개소리야 내가 물어봤잖아 너 지금 뱉고 싶지? 아니 뼈 고르고 있어 아 근데 얘네 무척추동물이라 뼈는 <웃음> 아니야 아 재수 없지 미안해 어쩔 수 없어 그 내가 오징어 꼬리라고 했더라고 헤마 <웃음> 먹었을 때 맞아 너 오징어 꼬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일부러 편집 안 하고 살 너의 렁충미를 더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뭘렁충미야자 여러분 <웃음> <웃음> 이렇게 고기를 먹었고 다음 렌즈뭐 묻어있는데? <웃음> <웃음> 뭐 이물감 없어 앞에? 있지 뭐가 있어 여기 아 <웃음> 여러분 아까 고기를 먹었는데 그 다음 여러분 바카지를 가져왔잖아요 고바카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작아가지고 한입에 넣기 좋게 달아서 여러분 이민고의 바카지바로 초배를 음 고인 같다 아손가락 진짜 <웃음> 너무 싫다고 두두두아 손가락 <웃음> 아 미치겠네 우리 잠잘 때 계속 해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꽃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생사를 먹었을 때바카지가더 맛있어서 보통 간장게장 하는 게 꽃게보다는 바카지로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해 근데 이렇게 요리를 했을 때는 꽃게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 한번 먹고 얘기해 근데 좀 좋은 게 얘는 이게 연해 껍질이 어때 뭐가 더 맛있어? 이게 저 껍질이 딱딱한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얘가 돌게라고 해 <웃음> 이름이 생기야. 민꽃게 바까지 돌게. <웃음> 너는 완전히 나한테 걸린 거야. 내가 너한테 그걸 한 거지. 티라스카. 이거 티라스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너 노리는 거야. 아, 나도 이제? 어. 아, 너 때문이잖아. <웃음> 아. 이분들한테 멍들었어. 멍들었대 <웃음> 멍은 맨날 들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 먹어야죠. 라사 투베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왜, 왜, 왜? 음. 이야, 이러네, 야, 일본네 은혜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와. 응, 음, 이렇게 한거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음 없네 지산 <웃음> <치산> 느낌 <웃음>